어, 피보나치 보는 법. 음, 자 일단 레스비님은 계속 좀 지켜보시고요. 우리 같은 편이었어요. 네, 피보나치 보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피보나치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가장 쉽게 쓸수 있는 그 방법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입니다. 되돌림 비율. 그래서 파동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저는 파동의 시작과 끝을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파동을 끊고 여기에서 이제 되돌림 비율이 언제 나오나 요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더 연장 안 하고 싶습니다 확정선 없이 오른쪽 자 이렇게 자 파동의 시작과 끝에 되돌림 비율을 지금 찾으려고 어, 빌트인을 한 겁니다 피버나치 되돌림 비율 그쵸 어 그래서 지금 주요 비율 체크를 해 볼게요 382 0.5 618 어,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대충 그었는데도 또 영향을 쭉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 하나의 파동에 힘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는 0.5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 그0 5선에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파동에서 이 쇠기 패턴의 영향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618선의 지지잖아요. 그쵸. 그 618선의 지지가 9,900불이고 그 9,900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채널의 하단. 그러니까 여기가 중첩되는 자리. 9900불의 지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신뢰성을 좀 갖는 자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의되돌림 비율 방법이고 되돌림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음, 좀 이제 고급 분석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쓰는 거 되게 되게 유용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이 확장... 아니, 파, 이거는 확장 확장 비율 설명드린거예요 확장 비율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 0에서 1만큼의 그 파동 하나의 파동을 1로 봤을 때 되돌림 비율을 꾸면 뭐 어찌저찌 했든 어찌저찌 했든 요 파동이 추가적으로 이 최초의 상승 파동 여기를 넘어섰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요 하나의 파동이 피보나치 비율만큼 확장된다 해서 이는 확장 비율이라고 합니다 확장 비율 되돌림 비율 그리고 그 파동을 넘어서면 확장 비율 그래서 확장 비율의 목표 값은 어, 주로 세 가지를 많이 봐요 세 가지 1.13, 1.27, 1.618. 네. 이거는 이세 가지 비율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돌림 비율 받고, 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1,400불을 다시 뚫고 1,600불 뚫었어요. 그럼 어디까지를 목표값으로 잘볼수 있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600불, 1,700불, 1,100불. 10, 0 이런 식으로 확장 비율에서 목표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연장 비율이 있습니다. 연장 비율.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싸우지들 마시고. 네. 자, 싸우지도 마시고. 강의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고급 강의입니다. 고급 강의. 자, 되돌림 비율에서 내가 체크를 해서 반등 자리를 잡고 싶어. 근데, 반등이 안 와. 되돌림 비율을 다 이탈했어. 그래서 결국, 파동이 시작됐던 지점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탈했을 때는 확장 비율을 거꾸로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요 파동이 확장된 거잖아. 삐져 나간 거잖아. 근데 이거는 되돌림 비율이 연장되는 거예요 되돌림이 연장돼서 이거는 연장 비율이라고 합니다.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그래서, 연장 비율은 대돌림 비율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서 이탈한 다음에 어디에서 반등을 줄까 그 자리를 찾는 게 이제 연장 비율이고 마찬가지로 1.13, 1.27, 1.618 비율로 연장 비율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봉 종가 기준으로 그어 놨던 요 선이 9600불인데 1.13 비율이랑 겹치네요. 그래서 9600불은 상당히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피오나치 확장 비율, 연장 비율, 대돌림 비율의 활용법입니다. 그 다음 지지 구간은 9500불, 그 다음이 9200불 요 수준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은 어차피 트레이딩비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어. 파동 카운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동 카운팅이라고 하좀 어려워 보이죠 파동의 어,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네 시작과 끝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쓰시려고 하면은 피보나치 비율의 파동의 시작과 끝만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리버스해가지고 확장비, 연장비, 되돌림비율 쓰는 거는 어차피 다 계산되어서 그려져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만큼의 파동을 끊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만큼의 파동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어, 이거는 개인의 자유다. 됐죠? 자 피버나치 확 화, 피버나치 비율 활용법. 어. 몇분 걸렸어요? 5분 걸렸나? 네. 하, 진짜 이런 강의, 이런 강의 누구는 뭐한몇 백만 원 받고 팔아요. 어, 몇 백만 원 받고 파는데. 저는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은 시간 에 아주 임팩트 있게 어, 알짜만 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인정하시면 여러분들 1번 쳐주시고 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죠. 네. 자 레스비님은 잠깐 잠깐 그 블라인드 처리 좀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 분노하셔가지고 오히려 아,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정 1번. 그치 네. 아니 오피셜 확정된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어디야？KBS나 EBS 가세요？KBS 뉴스를 보셔야지 그쵸？6.18에 네. 아, 언급이 유난히 많은데 다른 선보다 의미가 있죠？당연히 황금비율이기 때문이죠. 황금비율, 황금비율이기 때문입니다. 황금비율 피부 하나 치는 황금비율로 만들어진 비율이에요. 아, 소리그 소유가... 고점 먼저 찍나, 저점 먼저 찍나. 저점부터 저점 찍고 고점 찍는 게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근데 어차피 거꾸로 할수 있으니까 확그 설정 가서 리버스 하시면 거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든뭐 상관없습니다. 활용법은 좀 익숙해지면은 시작과 끝이면 뭐 거꾸로 돼도 상관없다. 업비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은 이 어떤 그 1이라고, 1이라고 하는 절대 그 기간에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 비율들, 어, 그 구획들을 나눠, 나눠 놓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0. 절반, 어, 절반. 그리고 어, 가장 황금비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382, 0.38이죠. 0.382, 그리고 0.618. 이게 황금비율입니다. 618이 가장 이제 좀그 포인트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비율 이거 한번 그 제가 황금비율이 왜 중요한지 실증을 해 볼게요 이거 제가 연구를 좀 했었는데 아 구독 한 번씩만 누르세요 여러분들 구독은 한 번씩만 구독 취소됩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그 모니터나 그 카드나 명함이나 스마트폰이나 비율들 보시면은 되게 16대9 아니면 뭐4대3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죠? 그쵸. 음. 그래서 요 비율들도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거예요. 황금 비율, 음. 그래서 얘네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어. 자, 이거 16대9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이거 일목 뭐 기본 수치 1에서 9, 17, 26 기본 수치 1랑 겹치죠. 16대9, 두개 합치면 25 어.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기본 수치도 황금비율이랑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대략 비슷하죠 6 8 3 8이 까진 아니어도 비슷하죠 요거는 약간 안 맞는데 어, 대략적으로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를 피버나치 수혈 이라고 하는 피버나치 수혈 이라고 하는 어, 수혈에다가 대입을 시켜 볼게요 일단 16대구부터 해볼게요 자 9랑 16이 있고 피버나치 수혈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수학 어, 수학 좀 잘하시는 분들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피보나치 수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인적성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 대기업 인적성에서도 많이 나와. 이거 피보나치 수열. 그렇죠. 이거는 어, 직전 앞두글두 두 숫자를 더한 거. 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이거9대 어, 16. 이거 요거. 자, 요거에 대해서 앞에 숫자랑 뒤의 숫자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일단은 아, 56%에서 시작하네. 56%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결국 618로 수렴한다. 이게 황금비율이에요. 이게 4대 3도 볼까요? 4대3도 마찬가지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에서 6.18이 가장 중요한 비율로 그 자리 잡는 게 뭐냐면 은 결국에는 모든 숫자에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했을 때 결국에는 61.8%로 수렴하는 거예요. 유레카? 그쵸. 어, 고란두모 뭐 오셨네. 네. 아 원래 16대 1 2 황금 비율인데 16대 9가 돼서 짜투리 남기잖아.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뭐삼성 디스플레이 다닌 것도 아니고.